안녕하세요 제시의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발롱블루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쪽은 36의 베젤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42의 베젤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플 제품으로 가져온 제품인데요 42 36 하지만 36짜리도 엄청 크죠 사실 그래서 남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단품으로도 당연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먼저 42 베젤의 까르띠의 발롱블루 제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발롱블루에는 네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28, 33, 36, 36, 그리고 42. 이와 같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가장 큰42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보시면 보문 숫자가 있는데요. 12, 1, 2, 그리고 3에는 날짜가 있고요. 4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물결무늬의 문자판이 있는데 기호세 문자판이고요. 보면 색깔이 좀 바뀌죠. 정면에서 보면 검은색, 하지만 빛을 딱 바랬을 때는 블루헨스가까르띠의 특징인 블루헨스가 이렇게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발론볼의 파란 공을 상징하는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상태의 크라운 이렇게 있고요. 먼저 그러니까 이레슬릿을 보시면 하나, 둘, 셋 그리고 고정이 없고요. 쪽에도 하나, 둘, 셋. 옐로우 골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한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리고 클래스프는 눌러서 여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눌러서 열 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뒤에 각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르데 XS 위스메이드 스테인리스 스틸. 사이즈 42가 3001이고요.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36 사이즈인데 이거는 3005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다른 점을 또아시겠네요 36을 이제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판을 보시면 분침과 시침이 이렇게 있는데 초침이 없죠. 그리고 물결무늬의 기호세 문자판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쪽 42에는 있지만 36mm짜리에는 보시면 이렇게 없습니다.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있고요. 날짜가 없습니다. 보시면 날짜가 있는 제품, 날짜가 없는 제품 약간 복잡하게 보이고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36의 팔론블루 3005 제품입니다. 블루 핸즈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검은색. 살짝 빛을 보면 블루 핸즈의 특징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고, 아, 브레슬스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스틸, 스틸. 하나, 둘, 셋. 옐로우 골드. 반대도 하나, 둘, 셋. 옐로우 골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눌러서 여는 게 아닌, 워바드 플래스포입니다. 달런블루 36, 42, 이쪽이 42, 이쪽이 좀더 심플한 36짜리입니다. 짠!